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도 레벨도 모두 양호합니다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마스필터를 제거합니다 엔진오일을 배출합니다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류를 배출하고요 신품 오링으로 교체 및 신유를 발라줍니다 신품 필터를 장착하고요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합니다 필터 플러그도 토크 체결하구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살살 돌려 준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올류 카니발에서 배출된 엔진 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l 힐 x 릭스 울트라 5 w 3 0입니다 베이스 유일과 GT 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50% 정도로 세팅되었습니다. 일부 DPF 차량들의 경유입으로 인한 오일 레벨 증가를 감안해 교환 주기에 맞게 레벨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